맞지? 맞네 새끼 고양이 너 여기서 키웠구나 한마리 한 두마리 세마리 세 마리. 잠시만 나비야 너 여기다 숨겨놓고 그러니까 멀리 안갔네요 어, 너무 예뻐 어머! 예쁘다! 아유, <웃음> 예뻐! 야옹? 나비 잔다. 야옹? 네가 새벽에 만났나 보네. 그러니까 할아버지가... 아침에, 아빠. 아침 어? 7시에... 8시인가? 열어봐 아니 어떻게 무슨 소리야? 지네가 왔어? 아니 저기... 저기 이모부가 도와주셨어요 아 할아버지하고 얘가 와가지고 얘가 제일 쬐끔했네 얘네들은 좀 컸네 아 이쁘다 눈봐 아주 와 근데 얘네 봐. 얼마나 순한지 애비가 아 순하니까 아 야옹머리들도 안하이아 원래 길냥이들은 새끼들도 아 아주 지랄맞대 네, 엄마가 순하니까 얘네 다 순해. 그래. 얘네 병원 데리고 갔다가 가야지. 아 어, 이제 병원 데리고 가야죠 어. 나오면. 병원 데리고 가서 주사도 다 맞아야 돼도. 어. 어. 어. 어. 우선 뭐집 안에서 키워야지 뭐. 어. 어. 계속 서 뭐해? 얘드아 아유 예뻐 어? 왜이렇예 왜 그래? 응. 응, 지 망고 오 응, 슬퍼 망고 망고. 아이고 Mango, m a n g 크 Mango, 나는 체리가 제일 예뻐요 음, 모찌도 제일 예쁜데 그래도 체리가 오, 눈빛이 매릴때 생겼어 체리 이렇게 보면 은 확연히 많이 다른 게 느껴져요 체리는 코가 조금 더 핑크빛이고 모찌는 코가 연분홍에 눈이 좀더 땡그랗고, 귀 모양도 달라요. 체리는 음. 좀더 쫄깃하고 위로 올라온 느낌인데, 모찌는 옆으로 좀더 퍼진 느낌? 지금 자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, 비슷하게 생겼는데 몰치예요, 몰치 멀찌. 그리고 쟤이예요 <웃음> 눈톱바닥 좀 감아봐, 쟤이야 응. 뭔가 좀더 얄쌍한 느낌? 코도 빨간색 분홍빛이고 야은분홍빛 체리 어 소파에 앉았어 체리 체리 내가 미안해 너, 야가 치구나 어? 왜 카메라를 어? 왜 건드려? 아이고, 건쟤 리야 쟤 리야 혜리 어우아 <웃음> 얘네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, 떨어지겠다 어얘 누구야? 모찌야 망고야 얜 망고고 아 꼬리 보니까 모찌다 모찌? 뭐지? 얘, 얘 체리에요 꼬리 꺾혔잖아아 어, 체리구나 이러다가 떨어지면 아, 어떡해. 어떡해 엄마 걱정되네? 망고야 엄마는 간담이 서늘서늘 하단다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여기다 열어줄게 아이고 귀여워 응 이제 너희 들 몸집도 엄청 커졌는데 같이 누웠어? <웃음> 둘이 뭐하냐 진짜 야 망구야 잘하는거야? 아니요 싸우는데요 싸우는데 무 싸워? 자리 선동하려고 자리 선동 내가 놀래 내가 놀 거야. 둘이 뭐하니? 모지 음, 아유, 예뻐. 모지 <웃음> 뭐지? 모찌는 실물이 더 예쁘다. 응? 눈동자 색깔도 엄마처럼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고, 응? 이렇 여기에 점이 생겼어요. 멋지다 여기 점 있어 이렇게 여기. 음 예뻐. 멋지다 졸려. 좀더자 멋지. 잘렸네? 잘렸어. 엄마, 그 수염을 안 잘랐는데 놀다가 잘렸나봐요. 하나가 살짝 반토막 나온 게 있어요. 체리? 근데 놀면서. 그런가? 여기 하나 파요 응, 여기 하나. <웃음> 아이 좋아, 아이 좋아, 동생이 해줘서 좋아, 아이 좋아. 왜, 왜 뽀뽀해줘? 됐어? 됐어? <웃음>